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표시줄에 있는 시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시작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시고 시간 및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및 지역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 보시면 기본 언어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 언어 설정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국가 또는 지역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식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과 날짜가 있는데,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시간이 있는데, 자, 원래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세팅 해주시면 이게 원래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전 12시 19분, 한밤, 한밤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2년 11월 1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간단한 시간에 초, 자세한 시간에만 해당 그러니까 자세한 시간에는 초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S 그 다음에 적용 하면은 시간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날짜 날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여기 뭐 D, D, D dddddddmy DD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살리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제 요일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ddddddddddd DDD, DDD 하고 적용하면 이제 요일만 나오겠죠 이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확인 이상입니다